이게, 여기 이렇게 플러스 대전세를 갖다 댔어요. 네. 그러면, 얘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전자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얘가, 플러스 대전세가.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세를 갖고 가면, 플러스만, 플러스로 대전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플러스로 대전되면, 이게, 이 검정기는 플러스로 대전되고, 그러면, 이금속바이에는 플러스, 그게, 그게, 보다 플러스, 그, 플러스 느거 아니에요? 오. 그러면, 그래서 청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이걸 하는 이유는 검정기를 대전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검정기를 대전시키고 싶으면은 그냥 같은 극을 접촉시키면 되는 거네요? 같은 극 바... 접촉. 아, 네. 오, 그렇군요. 아, 여기서 보면 잠깐요. 여기서, 플러스 극 되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간 이유가, 왜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입력 발생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아구나. 그리고 오. 얘는 반대로 검정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면, 네. 지금 얘 마이너스 대전시키면, 네. 지금 만약에, 아, 나중에 서명하자 이거, 마이너스 대전잖아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념소 구독자 여러분.